와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김달 방학이 시작됐어요 딸 방학 김한혜가 김달을 데리고 공원에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팬분한테 선물 받았던 공룡옷을 입고 서프라이즈를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쪽 공원에서 김달이랑 김한혜랑 놀고 있는데 얼마전에 산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잡기를 하고 있네요 얼른 공룡옷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죠 그 시각 김달 채집 실력이 턱없이 부족해 솔방울로 곤충잡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<웃음> 한편 공원 뒤쪽으로 돌아가던 김계정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습니다. 이 쪄죽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얼른 자리 잡고 갈아입어보죠. 지나가던 꼬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같이 재려 보면 속주바보일까봐 그냥 손 인사해줬습니다. 멀리서 제 삼자의 시선으로 보니 왜그 꼬마가 째려 봤는지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네요. 어휴, 푹푹 찌는 와중에 드디어 다 입었습니다. 이제 슬슬 목표물에게 접근해 봅시다.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나비를 잡은 모양입니다 알아요? 그런 줄도 모르고 저 멀리서 공룡 소리 내며 다가오는 아빠 뭐야 무슨 얼마나 놀랄까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서프라이즈는 태어나 처음 성공한 채집의 쾌감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나봉 <놀봉> <놀봉> 아빠 패배! 그래도 이왕 탈수고온거 다시 분위기라도 잡아버렸는데 <놀람> 어, 세상에 자식이기는 분도 들이더니 이렇게 된거 잠자리차라도 들고 도주해서 관심 좀 끌어보려 했는데 미쳤어, 아니 안에 뭐가 있을 줄은 몰랐지. 이내 불같이 화내며 가버리는 김딸. 그래 왜왜더 흥려 가지고. 문희가 순식간에 가쁜 사 됐으니 일단 김딸부터 달래러 가 봅시다. A few moments. 겨우 김딸을 달래준 뒤 나비 놓친 댓글을 똑똑히 치르는 중입니다. 아! 어우 덥겠다 이날 최고 기온이 33.4도였는데 이때 달리던 심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비닐 옷 입은 아저씨 네명이제 몸에 달라붙어 마구잡이로 비비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잡았다 아빠 비닐 이거 먹어 안물러 그래야겠다 네? 아, 와 여기 손 넣어볼래? 아 싫어 뜨거워 뜨거워 싫어 싫어 죄송해손 넣어봐 그렇지? 어 더워 나도 더워 잡아먹어야겠다 아 너무 시원해 어, 아, 없산 옥상이다. 어, 잠자리, 잠자리. 야, 그러면 여기 잠자리, 잠자리. 이 잠자리, 잠자리.를 시작으로 이 지옥 같은 곳을 30분 더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하하하하. <웃음> 래 <웃음> <야, 미! 웃음> no. 그렇게 30분 뒤. 어, 땀. 등장이나 갈까? 좋아요. <웃음> <조금. 웃음> 아, 기 그래. 아직 한발 남았었네.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 여기 백화점에 왔는데 백화점 옥상에. <웃음> 탑 수영장이 워터파크? 생겼대요 탑? 탑 수영장 탑? 워터, 워터? 예 백화점 옥상에 워터파크가 개장했다는 말을 듣고 올릴도 있겠다 잠시 더위를 식히러 와봤습니다 일단 워터슬라이드 먼저 타보죠 이 과정에서 물을 좀 드신 김달이 좀 쉬겠다고 옆 풀장으로 넘어왔는데 풀장에서 웬 조스를 만나게 됐네요. 배영해봐 여기 누워봐. 어? 누워봐. 심지어 배영까지 잘하는 조스입니다. <웃음> 완전 추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네가 하라면서요. 엄마야 엄마가 준비 시작. 준비 시작. <웃음> 동네 대회룰의 반칙이 어딨냐? 물달에게 알려주는 참아비의 모습. <웃음> 다시 해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. 아빠 승리! 그 뒤에도 자유형, 배영, <웃음> 접영, 포세이돈 등의 기술을 선보인 그는 진 쓰러졌어. 하얗게 타버렸습니다. 아빠가 녹아내린 뒤에도 쌩쌩하던 김딸은 그 뒤에도 혼자 재미나게 놀았다고 합니다. 안녕! 안녕! 오늘은 김딸 빵 만들기 체험하는 날이라 김딸이 빵을 만드는 동안 잠시 쉴 틈이 생겼습니다. 아, 천국 천국 진짜? 이 잠깐 한 40분 쉬는 시간이 라고 말하며 음료를 한입 마시는 순간 딸빵 만들기 처음이 네. 끝났습니다. 오늘 만든 빵은 감자빵이라고 하네요. 딸이 정성껏 만들었으니 식기 전에 한입 먹어봅시다. 진짜 감자가 들어간가? 넌 요리사는 하지만 오늘 하루 열심히 논 우리를 위해 오랜만에 배에 기름칠하러 왔습니다.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이거. 노느라 고생한 김딸도 싸마나 싸주고 고생한 엄빠한테도 연료 보충해 줍시다. 영어는 친구 똑거비. 자 장. 네. 하루 놀기의 마무리는 역시 노래방이죠. 김딸이 한곡 뽑습니다. 이 시대 최고의 아이역 배우가 부릅니다. 그대로 멈춰라 마. 아. 이 곡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김다른 결국 쓰러졌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은 오늘도 즐겁습니다. 끝.